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승룡을 보여줄 거예요. 아가 이름 왜 승룡이에요? 초롱 언니가 지었는데 누룽지 색이어서 승룡 색이어서 너무 귀엽죠? 승룡아, 일로와. 승룡이 누가 그랬어? 승룡이 누구야? 승룡이 누구야? 승룡 일로 와. 올라. 승룡아. 우리 승룡이 친구들 있다. 올라와 봐. 승룡 일로 오세요. 있어. 방금 여기 있네. 여기. 방금 여기 있는데. 어디 쓸러? <웃음> 승룡 온 뒤부터 저도 잠을 진짜 잘 자고 있어요. 애 키우는 기분. 맞다. n nope. <웃음> 여러분들 저는 숙명이가 다시 안 오는 관계로. 라라 맞아. 라 맞아. 아무튼 인사했어요 여러분들 다들 잘 자고. <웃음> 아무튼 다들 잘 자요.